뚜루는 누구한테 배웠어 저기. 와. 그래 바깥쪽부터 색칠해요. 와. 아이프더, 아이프더 보여주세요. 야. 부탁 멋있다. 아빠. 응. 음. 더 그려주세요. 예, 색칠. 뚜루가 색칠을 이제 깔끔하게 잘하네요. 여기 다 했어. 이제 여기. 아 엄마 먹자. 보세요. 아빠는 젓가락 해주세요. 아빠는젓가락 건아들입니다. 아들. 아들. 아들. 아들. 아들. 아들. 요들 아들. 아들. 아들. 아들. 아들. 아 젓가락 주세요, 젓가락 젓가락. 지북 지북 젓가락 주세요. 아빠는 젓가락, 이거, 이거, 김, 헤벳. 우와, 뚜루가 세팅하네요. 뚜루는 칼식요 뚜루는 칼식. 뚜루 칼식 없네. 나면 탁구르는 라무 먹어요. <웃음> 너무 배고픈 나봐요 응? 노로시 아가씨, 너무 배고픈 나봐누로가시이없시큐 응? 까시큐. 까시큐. 까시큐. 까가큐 까시큐. 까시큐. 까시큐. 오, 시큐 까시큐. 까리큐 까시큐. 까시큐. 까시 어 Saçlarını bağlayalım mı e l i b e y Yemek yaparken rahat olun. Un çok dağı. Tamam ne? 우와, 음, 엄마 좋은 음악 나어 아이팟은 아니 이 음악 틀려 항상. 아이팟은 게임하면서 이 음악 든다. 아, 피아 노 음악. 아이팟은 응. 응. 좋아 피아노? 어? 결혼식 때그 골랐잖아. 어. 누가 골랐어? 내가. 응? 어? 내가 골랐지. 이 음악 안 들은 것 같은데. 누구랑 결혼했어? <웃음> 누구랑 결혼했어? 누구긴. 어. 나는 이 음악 들은 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랑 그랬어? 이거 아니었을까? 딴따따딴 뚜루 빠뭔나니 됐다 뭔나니 뭔나니네